저 원래 이거 34인가 그랬었거든요? 최저 영상 제작비로 이고요 최고로 많이 주신 금액은 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콩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하며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 입니다 진짜 다 알려드려요 여행이 일이 된다면 하는 동영상을 제가 올렸었죠 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바로 다음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네가지 채널을 운영을 했죠 페이스북 빼고 이세가지 채널에서는 모두 제가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가지 채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부가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7천분이된 기념으로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애드센스 광고 수입이죠 저의 영상 앞 그리고 영상이 조금 길어지면 뭐 중간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광고를 다 봤을 경우에 들어오는 광고 수입이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SNS로 들어오는 그런 외부 광고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바로 보이네요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추정 수익이 74 이것도 오른 거예요 최근에 저 원래 이거 34인가 그랬었거든요 그아 나는 한 3만원, 4만원 정도 버는구나 이러고 저는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또 올랐네요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수익이 광고료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유튜브 광고 수익은 지금 129불! 10만원이 넘었어요 129불입니다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고요 그전에는 수입이 정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탭을 자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어떤 영상에서 가장 많은 수입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딱 한눈에 보이는데 제가 항공권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 9가지 팁에 대해서 4개월 정도 전에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즘 많이 뜨고 있나봐요 다른 분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나봐요 그래서 최근 뷰스가 거의 1만 음 뷰가 올랐고요 이 영상 하나로만 하루에 13,000원 정도를 수입을 얻었네요 이게 유튜브에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내 영상이 내가 구독자 수가 정말 몇만 분이 아니더라도 내 영상이 그래도 유익하다 이렇게 싶으면 제가 정말 열심히 만든 영상이거든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노출을 시켜주는 구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광고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지금 보시면 광고가 거의 가 아니라 대부분 다 저의 그냥 자체 콘텐츠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이 지금 한 50개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50개 중에 제가 광고 제작 의뢰를 받아서 한 거는 한 3, 4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광고 수익은 정말 업체마다 다릅니다. 이 세계 중에 가장 최저 영상 제작비로 주신 금액은 30이고요. 최고로 많이 주신 금액은 400입니다. 너무 정직하게 말씀드렸나요? 네. 이렇게 조금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데 회사에 따라 혹은 영상 길이에 따라, PPL처럼 이렇게 가볍게 나오는 그런 거는 이제 원고료가 조금 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광고 제작 의뢰를 받아서 찍은 거는 한세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제안은 솔직히 정말 많이 받아왔어요. 프리랜서로 생활할 때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광고 제작 의뢰가 들어왔고요. 어, 오늘 영상은 제가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광고 제작 그동안 의뢰 들어왔던 거 견적을 그냥 말씀드리면 대부분 유튜브는 영상 제작 의뢰를 부탁할 때는 거의 단가가 100만 원 이상이에요 영상을 제작을 하는 데는 촬영도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발행도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도 많고 많지만 또 그거에 따른 영향력도 솔직히 그냥 글과 사진 보다는 훨씬 영향력이 높아요 왜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아냐면 예전에 제가 저하고 친한 사장님께서 여행 사이트를 오픈을 하셔서 제가 그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어이 사이트도 같이 소개를 하면서 코드를 같이 달아 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대신 그 저희 구독자분들이 가입을 했을 때는 당연히 혜택을 드렸죠 여행 상품권을 이제 드리는 구독자분들도 좋고 그 여행사에도 좋게 저는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링크 하나로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 여행사 사장님이 저하고 같이 일해 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유튜브의 영향력이 정말 세구나 이거를 느꼈고 이거를 통해서 저는 강연이라든지 추가적인 그런 광고도 많이 찍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제가 유튜브 자체적으로 찍는 광고 수입 외에도 이렇게 외부적으로 부가적인 수입도 창출이 된다는 게 유튜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여기에다가 투자한 돈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컷 편집은 제가 하고 영상 자막 따는 거는 저희 편집자분에게 부탁을 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페이를 당연히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유튜브에 제가 투자한 금액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어, 제가 뭐라고 이렇게 또 구독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댓글로 힐링을 받는 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광고가 정말 제가 하고 싶고 유용하면서도 이 직업을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수입도 탄탄한 그런 광고권이 이렇게 제작 의뢰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는 제가 지금까지는 투자한 금액도 많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채널은 하나 만들어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유튜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행 크리에이터로서 얻었던 수입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것도...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저의 일상을 보고 싶다면 제 인스타그램 또는 제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영상 댓글을 하나하나씩 다 읽거든요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은 여행 크리에이터의 음 다음 영상은 뭘로 할까요? 블로그 수입? 아니면 광연 수입? 모델 수입 이거 중에 제가 조금 더 비중이 큰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게 많은 쪽으로 제가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저희 구독자 애칭을 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시고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추천을 또 정성껏 해주셔서 또한번더 이렇게 감동을 받고 구독자분들에게 어울릴 것 같은 거를 어, 세가지를 골랐어요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가 무료 와이파이 1일 이용권하고 그리고 10% 무료 할인권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세가지를 커뮤니티 탭에서 투표를 하고 있고 다음 영상을 준비할 때까지 투표 결과를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다음 부분는 제가 독자의 층으로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좋겠습 그럼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도 여행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예비 꿀벌님들 <웃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